명사 역할을 하고요. 네. 힌트들은 형사 역할들이. 아네 네. 그러면 <웃음> 명사가 역할을 하는게 뭐가 있냐면. 네. 로어, 네. 무자가무어가 있는 고? 아, 로어가 아 로어가 네. 하는데. 무어 네. 히스 와. 이렇게 됐어요. 네 네. 그러면, 만약에, ing가 나왔는데, 부어가 네. 목적어일 경우에는 근로가겠죠. 네네. 근로가, 그 자리에 오면 그리고, 현재 분사, 에 ing인데 수식어 역할을 한다면, 네. 현재 분사가 되겠죠. 네. 부어가 이렇게, 이렇게 둘다 있으니까, 네. 여기 둘다 부어가 있으면, 똑같이 ing를 쓰는데, 부어가 나오면, 깔수있요 네. 그럴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<웃음> 만약에 문장이 와요 그럼 네.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영소 구독자 여러분